여기 스어랑 재범이 형네랑사산나가된거에 이거 찍어 이거 요게 조회선 찍은 경기. 아 맞나? 네 대전이 제목을 왜 그렇게 불러 노원 초코라고 그래. 노원 초코던 아, 이거는 실시간이기 때문에 제목을 바꿀 수가 없어 아 그래요? 어 이거 딱다 키면 되잖아요 야, 이거 하나 때문에 껐다가 킬 필요가 있나? 빡! 빡고 또 빡고 일이 많잖아 그래야이 자동으로 영상 제상이 되거든 그럼 다시 이제 실시간 찍고 나서 영상 다시 올리게 이 근데 조회사 한번재목이 중요한데 저도 맨날 족구 치고 들어가니까 맨날 족구 치면 그러니까 이거 실시간은 그대로 냥그 놔두는 거고 제주도 족구 대회니까 그대로 놔두는 거고 영상이 자동 제작됩니다 끝나고 나서 집에서 다시 편집을 해야립니다 편집해서 이편집하 아니, 왜뭐 그러지? 매일 대폰으로 편집하려면 어, 그래서, 하루 종일 걸려 사실 어, 자르기게하시잖아요 오래 걸려 그렇지, 요새는 찾아가고 그냥 이제 하는 건데 좀잘 제대로 된 게임은 잘라가 놓고 놓고 막잘 차는 거 있잖아 그래야 되는데, 이 차는 거 조회수가 별로 안 나와요 애기가 노원하고 어디고 예전 나오고 예전? 거의... 아. 무슨 거무고 나오. 대구는 대구는 어요 대구는 50대 뭐한테 몰랐겠는데 선수 부상으로. 아이 찾아가면 대구도 대구는 뭐 50대 나와만 거의 있을 대구들 대 선수 전고 도전 수인 행동을 밀포으로전해주시옵니다 어디가 대진 나온대? 제가 대진 나온대. 여가 노원이고. 여기 노원 치료 너무 안 춤이요. 너무 생기네. 그걸로 이명해요 진짜 스킬 있고 해요. 야, 안 춤은 기본인데. 근데 와, <웃음> 끝내기, 아, 어, 최대주기잖 근데 안 춤이 안 되면 한계가 있다, 한계가. 아, 아. 아. 아. 멋있다, 아. 아. 영준형 거. 뭐. 어? 네, 없어요, 영준형 자.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무우수후보가있다이야 뭐 어? <웃음> 공이 근데 <웃음> 제 재밌게 보는데꼬리 많이 붙여요 그렇지 미용한 심도있 근데 공도 동개고기는 이상해 서6점으다어 네? 아이러시는안 좋은데? <웃음> <웃음> 미팅 하다가 미스킨이라다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있지, 여기보다 이쪽 가지가, 여기쪽 가지가 는그이에요아요 서울에서 는차 서울에서 는 이 코트 백록 체로만장무시만장무씨 백록 체로이 코트로 돌리식다해 주시 바랍니다. 차는 가거못 차나.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리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야, 오늘야 네, 카피해야지. 뒤에서 택탁하려고. 오 오늘 형, 우승해낼것 같은데. 얘 정말 올려고야 돼. 왜 우리 이야 좀. 형, 안 찍고 왔 이게. 가상이네. 요 내가 진주에 저리지. 딱그게고 올라왔어요? 지훈아, 근데 너가 킬러 쓴 거야? 아니, 그렇지. 하나, 2세트, 하나. 1세트는, 대기기는 저희가 이기고, 2세트는, 아니, 두 번째는 1세트 제가 이기고, 2세트 고현이 뛰고. 근데 그럼 너네, 너 브라로왕이네. 브라로왕의 메인? 팀은 누구야? 도현이 좀, 아, 너 아니야? 저는, 그럴 때마다. 목소리는 메인. <웃음> 보세요. 네, 아시자정다열 아, 번째. <pieds over frequent>. <bean obviamente> 아이 순서는 나어안 내가 내습니다1 1이 태어 2조 이 등고 3조 1이 제조 4조 1이 한라 이아알았반3 1이 1 1이 등고 1조 1이 등고 한조인이 제조품, 한소인이 한라이로봇시 대표작도 동부성으로 와주지게 합니다. 어, 항상 라이브지. 그리고 오늘 천년의 가치가 꾸준한. 저또 라이브를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내가 못 봤다. 스킬 t v 많이 부... 구독해주세요. <웃음> 구독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까지. 지금, 아, 지금, 지금, 지금, 아, 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아 지금, 지아 지금, 지 지금, 아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치킨이요. 그 치킨이이요치킨 롤링은 됐네? 어 이제 오버드킹으로 어허허 잘다 근데 이프람이 올라갔다 요번에? 너이번에쉐은는데 어미척해 왜안올 어, 이제 <웃음> 어 아... 나 아니 우리 키1 1어 오우 오아 이거는 발이대 발산 중지 음.. 어, A. 이산 중지 A. 발산 중지 A. 발산 중지 A. 발산 중진 A. 발산 중지 A. 발산 중지 A. 발산 중지 A. 발산 중지 A. 발산 중지 A. 발산 중 A. 발산 중 A. 발산 중 A. A. A. 아이고 이이카아직시간니다지이랑 해? 너 아니야, 아니야. 우리 한라이어도야. 여기 좀 네. 알어 한라이어도 킬러 같다. 요그 근데 여기 비 오는 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아, 근데 여기 심가 진짜 하잖아. 영 형아 저거 안어안 좋아 안 좋아 이광세야 이광저 뒤에 이광재인줄알어요잘못 봤다 느낌 있네 벌새는 아, 아, 아, 밑에가지고 오, 속기진다뭐더 어디 발등 속도 왜 그래 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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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이 s e r 야이야으이아아 거거예최종 어디야? 여기. 여기 우리. 이기여 공포트 먼저 안내하겠습니다. 50대9 선탈전 중도나이 선회 선회 중도나이 공포트로 경금트라이브해주 나이도 나이도 나이도 나이도 나이도 나이도 아, 니까 그거는 그거는 그거는 그거는 그거는 그거는 그거는 그거는 그거는 그거는 그거이 그거는 그거는 그거는 그거는 그거는 내부 사주였어. 그다음은... 그다음은... 내부 사주였어. 그다음고사시면 됩니다. 100% 지는지1로리 100% 꼬로리. 100% 꼬로거가 뜨는 것도 100% 꼬로리. 1로리 100% 꼬로리. 100% 꼬로리. 100% 꼬로 <목소리> <1 %인가요>? <목소리> 아니요? 뭐야?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여기 한 일주일이라도 퇴근아로확 이거 야 절정받아야 해? 나도 정한다고 매일하게 해! 매일! 난절 <목소리> 매일하게 자기 원한 거라 좋지! 30만 원 아니, 차기만 한 사안이 막 계속 오오 계속... <목소리> I 이 o n t care. I think I'm going to take it. I think I'm going to take i 님한테 h i n k I'm going to take it. I think I'm going to take 는데 I 제 h 지 또 이제는 끝나고 트 끝나고 네. 끝나고. 게 <chor Arrow> 네. 끝나고. Yeah. 네. 네이 <이미> <familoda> 끝나고 그할 거야. 비아 네. 지금 보 한번 먼저 실수. 북 국거수 50대국 결승 진화입니다기역 매주 시스템, 매주 시스템의 교역, 국거수로 100년 초까지 기합니다 잘어울이 사람 이거 오일 팁을빼놓 으면은 사주 셔서, 사주 셔서, 서사주 셔서, 사주 셔서, 사주 셔서, 사주 셔서, 사주 셔서, 사주 셔서, 자기야 저기 있죠 남 거기 최고이 나겠어 아이거를찾으로 오지마 옆으로 오지마 옆으로 오지마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이와와요와와와요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이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안아파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수와와와와와와와 상대 <목소리도> 비행기. 어? 어? 아! 이번비행기첫지 야! 아우! 사랑 준이랑 준이랑 준이랑 준이랑 준이랑 준이랑 준이이랑 준이랑 준이랑 준이랑 준이 그러거든 <laughs> The <smart> <laughs> money. <laughs> Let's get t a r t 13년만에 국토를 걷기 들렇게 가져왔어요. <웃음> <웃음> <웃음> 아, <근데> 진짜 어 선수들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 행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있는 <웃음> 아, 0이모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자 하나만 더가 하나만 아나 나쁜 백에 뒤에 보여줘요. 군포트, 무용, 베지시스테즈 베지시스티즈, 군포지 군포트, 군포트, 군포트, 군포트, 군포 2 1코트 경기 아니하겠습니다. 반대구 돌전 참강터벌스 무명 무명 터벌스 11세트 동 경기 아, 이기엄하요 전하는 전화니야 아 저기 저기 저 어어어어 <웃음> 야, <웃음> <웃음> 어디가? 여기 앉아서 가 이거 3포트 군대 안녕하였습니다 일반부 불법 10위가 설라이에로디여암동협회여암동협회설라이에로디 3포트 불법 정기상원 여기가 무슨 불이야 일반부 저거고급창 거, 들고 응. 저번에 저런 으 어디서? 저거. 저거. 는거저 오괜이나아 oh, 아, 네. 어. 아, 어? oh, ah, 예에서이